레프트 포데 a 드 2의 사실상 후속작인 백포 블러드. 이 작품의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는 레프트 포데 a 드와 흡사합니다. 그말인 즉슨 어린 시절 PC방이나 집에서 레포드를 즐겨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게임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먼저 캠페인을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쉬운 난이도인 서바이벌은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 초보자들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인 모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난이도인 베테랑부터는 게임의 난이도가 확연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흥미로워 지는데요 보통의 게임들이라면 좀비들의 체력과 공격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개체수를 급격하게 늘려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백포블러드에서는 특이하게 팀킬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식으로 난이도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더 튼튼해지고 많아진 좀비들을 상대해야하는 마당에 동료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게임을 플레이해야하죠. 뿐만 아니라 난이도의 상승에 따라 좀비들을 대량으로 불러오는 일명 새 트랩이 맵에 좀더 촘촘하게 박혀있다보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전략적으로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동해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들을 상대하다보면 많은 탄창이 필요한데 탄종은 한정이 되어있다보니 소통을 통해 최대한 탄종이 겹치지 않도록 하거나 탄소모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않는다면 후반엔 탄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또한 트라우마 시스템은 좀비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최대 체력이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아무리 체력 키트가 많다고 한들 좀비들에게 열심히 두드려 맞은 뒤라면 채울 수 있는 체력이 줄어들어 있어 생존에 불리해지는데 진통제를 통해 이를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체력을 올릴 수 있어 회복 아이템 회결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캐릭터들은 빠르게 되살리기 팀스태미나업팀 체력 업등팀 특성과 개인 특성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들은 매 판마다 일종의 특성 강화를 선택할 수가 있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게임의 상황에 맞춰 카드와 병과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디버프의 일종인 오염 카드를 매 판마다 투입하여 다소 반복적일 수 있는 게임의 다양성을 부여하였죠 뿐만 아니라 매 라운드마다 사용할수 있는 상점에는 팀의 아이템 등급을 올려주는 시스템도 존재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유저들끼리 소통을 통해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팀과의 소통과 협업을 극한으로 끌어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백포블러드는 팀킬 병과 특성 제한된 탄창 세트랩 트라우마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극한으로 밀어놓고그 가운데 유저들이 낼수 있는 최대한의 시너지로 게임을 즐길수 있도록 설계해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들이 더 강해지고 머릿수만 많아지는 단조로운 난이도에서 벗어나 팀크과 전략을 강조시키는 게임만의 특색을 잘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롤이 한 명이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팀이 다 망가져버리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번 베타 테스트에서는 새롭게 멀티플레이가 등장하였는데요 4대4로 진행되는 인간 vs 좀비의 구도로 인간팀은 좀비의 웨이브를 막아내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고 좀비팀은 빠른 시간 안에 인간 4명을 모두 다운시켜야 합니다 그뒤한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서로 진영을 변경하여 전 인간팀은 본인이 버틴 시간만큼 공격타임을 얻게 되며 전 좀비팀은 전 인간팀이 버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버티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팀은 매 맵마다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보급품을 찾아서 최대한 오래 생존하고 매 라운드마다 랜덤으로 등장하는 카드를 선택해 플레이어를 업그레이드하며 좀비팀은 인간을 타격해 얻는 포인트로 본인들의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들의 우주존버를 막기 위해 배틀로얄의 자기장처럼 매 라운드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점점 생존이 불리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덕분에 인간들은 특정 장소에만 머무를 수 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하며 좀비 팀도 매번 달라지는 지형 지물에 맞춰 좀비들을 선택하여 플레이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싱글 캠페인보다 멀티플레이가 훨씬 더 재밌었는데 싱글 플레이야 깨도 그만 안깨도 그만 챌린지 같은 느낌이라면 멀티플레이는 플레이어들이 끊임없이 전략과 병과를 선택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백포 블러드만의 카드 시스템을 좀더 고민하게 만들어주며 게임 자체가 빠르고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라운드다 보니 각 병과의 특색이 좀더두드러 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병과 중 하나인 힐러 맘을 들게 되면 광범위 치유가 가능해져 인간들의 유지력 자체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비 또한 특정 유저를 행동불능 상태로 만든다든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든지토선물을 바닥에 발사해 장판을 깐다든지 자폭을 통해 유저들을 크게 밀어내는 등 여러가지 전략적인 좀비들이 존재해 각양각색의 전투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베타여서 그런지 밸런스 mmr 탈주 패널티 보상 버그 등은 확실히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하였습니다 게임하다가 한 명이 나가버린 뒤 3대4로 끝까지 탈탈 개 털리는 경우는 썩 유쾌하지만 났거든요 개인적으론 게임의 가격을 좀더 낮추고 시즌제를 도입해 해당 시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던가 하는 등 보상체계를 좀더 심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성인 카드 시스템은 15장으로 이루어진 덱속에서 매 라운드마다 랜덤으로 뜨는 카드로 플레이어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로그라이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카드들은 베타 테스트를 기준으로 플레이어가 멀티플레이나 캠페인으로 얻는 포인트를 통해 보급품을 언락하여 획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력 스테미나 공격력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다양한 특성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 플레이어가 어떤 병과를 선택하느냐 어떤 무기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카드덱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베타가 그렇게 긴 시간동안 진행되진 않아 카드의 밸런스까지 논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매판마다 비슷해질 수 있는 게임 속에서 유저들이 깊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패시브와 비슷한 기본 스탯 강화에 쏠려있다보니 비주얼적으로 캐릭터의 성장을 체감할 수 없다는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유저 입장에서는 데미지 백, 정확도 백, 업 이런 것보다 탄약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런게 훨씬 비주얼적으로 확 와닿고 재미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게임의 최대 단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무려 7만원대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들고 나왔는데, 현재 Left 4 Dead 2가 1,500원, 비슷한 좀비학살 게임인 킬링플로어 2가 32,000원으로, 게임의 분륨을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힘든 가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베타를 기준으로 게임에 깊은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냥 하나의 미션을 깨는 느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챕터, 액트가 20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7만원이라는 가격은 여전히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하프라이프 알릭스랑 데이지곤이 얘보다 싸요 그렇다고 해서 멀티플레이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보상이나 수집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즌제처럼 분기마다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갈 요소도 없습니다 결국 더 높은 난이도와 더 다양한 무기 카드 캐릭터들이 주요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게임엔 바이오엔들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싱글플레이의 다양한 난이도 요소들과 정신없이 흘러가는 멀티플레이 등 게임은 확실히 괜찮게 만들어졌으며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가격이 씹어먹을 정도로 솔직히 게임의 가격은 지나칠 정도로 비쌉니다 특히 나 혼자 방구석에서 즐기는 싱글플레이 게임이면 모르겠지만 게임 속에서 협동 요소를 극한으로 올려놓은 만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같이 게임을 할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 의미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대체 먼깡으로 배틀필드 코르브 듀티 시리즈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최신작인 배틀필드 2042가 얘보다 싸요 아마 꼴을 보니 게임 오픈하고 얼마 안가서 크게 할인 때릴 것 같은데 최소 50% 할인이상일때 사면 딱 정가가 될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